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아노를 배웁시다 피아노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레슨을 했었는데 네이 초급 피아노를 마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네, 그런 영상입니다 보통은 피아노를 배울 때 하향건반 즉 C장조로만 보통 많이 배우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되다보면 파에 샤비 하나 생기면서 막 G장조로도 치고 B에 플랫이 하나 붙으면서 파에 아 F장조로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들어가는데 저는 좀 다른 방식을 사용했어요. 5도권을 이용한 12개의 장조로 간단한 한 가지의 노래를 연주할 수 있게 그렇게 아, 알려드렸어요 12개의 단조를 포함해서 네, 이건 좀 틀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도권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고 어, 단음계와 장음계 뭐 여러가지 설명들을 통해서 예 네,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내 손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 손가락 훈련도 게을리 하면 안되고요 각 장조와 단조 이 24개를 내 손에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룬 노래는 두가지예요 나비아와 이두 개밖에 되지 않아요 나비아는 1, 2, 3, 4, 5음만 가지고 하는 노래고, 어 작은 별은 하나 더 늘죠? 네. 하지만 모든 음계를 다다루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름은 반복이 되고, 7음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이것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런 노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장음계와 단음계 단음계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 부분 자연단음계와 화성단음계 그리고 이것은 가락단음계 혹은 선율단음계 선율단음계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다르죠 이 세가지 단음계가 혼용이 되는데 보통 화성학에서는 화성단음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음이네 어 장음계와 달라요 그리고 노래에 따라서 내려올 때는 자연단음계로 내려와야 할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선율단음의 음계를 그대로 사용해서 육금과 칠름을 올릴 때도 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24개의 장단조를 이렇게 통일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곡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쉬운 노래면 다 됩니다. 동요가 제일 좋아요. 가요로 하긴 좀 어려워요. 가요 중에서도 좀 이렇게 동요스러운 가요들이 있는데 그런 노래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가요가 좋을... 동요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동요를 많이 몰라서 혜는 대부분 주요 사모함으로 해결이 되죠 아 어, 이거 괜찮네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렵겠다 왜냐면 지금 레인지가 도에서 확까지 올라가니까 이걸 조를 바꿔서 친다 그러면 어 되게 어려워요 <웃음> 이걸 단조로 친다 그러면은 괜찮다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보통 그래요 이 단조로 쳤을 때 육음과 칠음을 올릴까 말까를 선택하는 건 귀로 듣고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 육음이 있어요 그러면 은 이게 장조가 되어버리잖아요 이래야 맞아요 그러니까 육음까지 샵을 시키려면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선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6금을 올리지 않았고요 네, 여기 7음을 올렸어요 만약에 안올리면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야 맞습니다. 이건 귀로 듣고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동요들, 다른 동요들로 1도, 4도, 5도 화음을 왼손으로 가지고 어, 오른손을 어, 연주를 하는 것, 그것을 단조로도 바꿔서 칠수 있고 어, 예, 여러 가지 다른 조로 바꿔서 도칠수 있다면 어, 정말 많이 성장하실 거예요. 장조와 단조는 3음, 6음, 고그 차이가 있습니다. 단조는 6, 7음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레슨이 피아노를 배웁시다. 8개를 총했는데, 이 8개를 딱 보셨다고 해서 이걸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 이거를 손가락에 익혀서 체화시키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어, 공유나 간단한 노래를 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복습이라고 했는데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좀 다소 두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양해 바라겠고요 아,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예전에 레슨들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레슨 1 피아노를 배웁시다는 오늘 여덟 번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